주로 상대방이 이티제를 짝사랑하거나 썸타고 있을 때 선톡을 잘 안하는 이티제가 선톡하는 걸 싫어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티제의 선톡은 보통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모인 약속을 앞두고 스케줄 변동 없는지 내일 여행갈 때 탑승할 비행기 체크인 했는지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이티제는 당당하게 선톡합니다. 하지만 이티제가 극한의 그 뚝딱개가 될것 같을 때 선톡을 꺼립니다. 소개팅 후 애프터를 잡으려고 연락할 때 썸남과 데이트한 후잘 들어갔는지 물어보려고 연락할 때등이티제가 그. 연락하기도 전에 잔뜩 긴장하면 생각만 하다가 접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은 이런 긴장을 풀기 위해 이티제에게 선톡하면서 언젠가 너도 내 생각나면 선톡할 일이 있겠지 라고 세뇌를 시키면 됩니다. 비록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뚝딱거. 그 말을 곱씹으면서 선택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. i s